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세상 타러입니다. 네, 오늘은요 깜짝 영상을 갖다가 간만에 준비했습니다. 그 깜짝 영서 그런 걸 갖다가 어, 우리 엔젤님의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어, 주제는 그거예요. 석달에 섣달 어, 안에 재가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재해 바라기 분도 있죠. 어, 댓글에 보니까 나의 왕자님 어, 왕자님 기다리시는데 제발 좀잘 뽑아 만약에 이 카드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어. 내용이 그닥 안좋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거 천사님이야 내가 하는거 아니야 자 1번하고 2번 자 집중 집중해서 카드를 골라주세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러면 첫번째 1번 천사님께서 재회에 관해서 석달안에 재회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뭐라 하시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아네 앞으로 몇달 안에 재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내에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도 뭐몇 년이라고 안 그랬으니까 좀 다행 아닌가요? 몇 달이면 양호하지. 음, 재해만 된다면야. 아니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2번 카드 천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결과가 그닥 조, 좋던 나쁘든 이건 그냥 천사님 하시고 재미로 보는 거야. 짜잔. 음, 이번 카드는 제가 그냥 너무 단호하게 노하고 no 마침표까지 찍었네? 아, 왜죠? 어,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뭐 이거 천사님 말씀 하나 더 뽑을까요? 음, 어떡하면 좋 미치겠다, 진짜. 아, 나 진짜. 재회를 기다렸으니까 뽑아왔을 때아왜 노예요? 왜 노? 어, 왜 노인데요? No? 어, 도대체 재회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 천사님 음, 새로운 길을 찾으라 라는 거예요 음, 2번을 골라 주신 분은 천사님께서 어, 뉴패를 찾으라시네. 이걸 어떡하나. 뉴패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건 어디까지나, 어, 선택지가두 개밖에 없었잖아. 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한번 해보죠. 뭐, 깜짝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 사람의 마음 모르잖아. 천사님도 너무 멀리는 못볼수 있어. 암튼, 아, 네. 오늘의 천사님의 말씀, 어, 저기, 뭐, 1번 어, 천사님 뽑으신 분 축하드리고요. 2번 천사님 뽑으신 분은, 어, 죄송합니다. 어, 내가 천사님을 대신해서 죄송하다 고 싶네. 암튼, 네. 오늘의 깜짝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깜짝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